오늘 날씨 기동차게 좋다 다행이다 계곡에 갈수 있다 만약 쉬는 날 계곡에 간다고 했으면 분명히 비가 왔을 거다 그런데 오전에 알바가 있어서 비가 안 오는 거다 이건 확실하다 오전엔 상공에 알바가 있다 주2회 나는 소소한 알바를 하러 간다 식당 대청소 그리고 전단지 돌리기 간단하다 그리고 일단 시급이 세다 일 끝내고 오늘은 바로 계곡을 가야 한다 딸과 약속했다 지켜야 한다 무조건 가야 한다 퇴근 후 땀을 많이 흘려서 머리라도 감는다 어차피 계곡물에 씻을 건데 몸은 닦을 필요가 없다 머리는 탈모 때문에 잘 감는다 습관적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탈이라도 싱싱하라고 잘 감는 거다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이다. 남자는 머리털이 힘의 상징이다. 내 생각일 뿐이다.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슬프다. 거울 보는 시간 난 한숨뿐이다.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. 요즘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딱두부이다돈 많은 사람, 머리털 많은 사람. <웃음> 와,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얼굴이 다 익어버렸어. 아, 너무 좋아.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면 만들죠. 근데 핑계죠, 핑계. 안 만든 거지.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이번주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.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.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미있 n e